선입관이라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살림을 속으로 딱 차리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생식을 하고, 오불식을 하고, 밤잠을 안 자고, 별짓 다 해봤자 그 선입관을 버리지 않고서는 자기의 살림을 탁 털어서 버리지 않고서는 공부는 거기에서 중단이 되고, 결국은 사도에 빠지고만 마는 것입니다. 선지식이 우리. 생각대로, 모습은 부처님과 같이 8 0종호를 갖추시고, 그 음성은 원음이시고, 모든 점에 있어서 이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하냐 하면 꼭 그러한 모습으로만 이 세상에 출연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졸심 법문 가운데에도 포대 화상이라든지 또는 부대사라든지 역대 선지식들이 출연을 하실 때 81행으로 81가지의 가지, 가지 모습으로 출연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 천치로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미치광이로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도둑놈 속굴에서 도둑놈과 한패가 되어서 출연하실 때도 있고 거지로 출연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는 저런 나찰유신과 같은 사람을 막 생으로 잡아먹는 나찰의 모습으로도 나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다른 선지식을 우리는 칭견할 수 있느냐.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선입관을 버리고 참된 마음으로 돌아가실 때 자기의 마음을 참되다 하는 것은 완전히 비운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빈 마음, 깨끗한 것은 빈 것보다도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빈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됐을 때 우리는 도처에서 선지식을 만나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마시님께서도 혈맹론에 불급심사면 공과일생이다. 급히 스승을 찾지 아니하면 일생을 헛되이 보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생을 스승을 찾되 스승을 모양으로 보고 구한다든지 음성을 보고 구한다든지 이러한 눈을 가지고 선지식을 찾는다면 선지식은 곁에다 두고도 선지식은 만나 뵙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식은 꼭 어느 깊은 산중이나 절에만 가야 그래서 40년, 50년, 오랫동안 절에 계신 아주 거룩하게 생긴 그러한 노 스님을 찾아가야만 된다. 그런 스님 가운데에서 선지식을 찾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선지식은 첫째, 자기 집안에서 선지식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와 한솥밥을 먹는 한 지붕 밑에서 선지식을 챙겨 할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신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그런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면 더욱 좋겠고, 자기를 달달 벗고, 사사 끈끈이 챙겨 을 하고, 미워, 심지어는 미워하고 꼬탈리를 잡아서 자기를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자기를 쫓아내려고 까지 하는 그러한 부모 일망정 크기에서 선지식의 한 모습을 볼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기에서 자기의 업을 참여하고 왼수로서 상대를 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서 자기의 참 자기로 돌아갈 때, 자기를 비방하던 어른이 정말 불보살 화연처럼 느껴지게 될 때에는 그렇게 고약했던 어른이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불가사의하게도 불보살의 모습으로 마음이 변해진 것을 느끼를 날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몸을 던져서 나찰귀신에게 던졌을 때그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귀신이 찰나간에 재석전황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험을 그동안의 신행을 통해서 부처님을 믿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기 과정에서 과정, 그러한지를 경험하신 분이 적지 않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첫째 자기 마음이 참 진실해지고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면 법계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원각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자기를 자기의 생전 사후를 맡다 줄 며느리를 또는 자식을 무엇 때문에 부모가 미워할 까닥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그 원인이 부모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또 잘진 사람은 그렇게 귀여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원인을 자기가 구명을 해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원인은 놔둔 채. 자식은 부모에게 그 원인을 전가를 시키고, 부모는 자식 며느리에게 원인을 갖다가 떼 냄겨 가지고 미워하고, 이런다고 해서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요 불법을 믿,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이웃에서 부처님을 친견을 하고 직장에서 불보사를 친견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한 생각 한 생각을 노력을 하고 참뜨게 단속을 해나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법을 믿는 보람을 가까운 장래에 획득을 할 수가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세스님 법문 가운데 공안, 화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운데는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 공안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하겠습니다. 공안은 예. 화두 화두라고도 하는데 이 공안이라 하는 것은 공립학교라 해서 공짜하고 어. 암건이라서 암자인데 공안이라 한 말은 이 관가의 그법 법률이라 이런 말입니다. 관청에서는 모든 것을 그 법규, 법규에 따라서 모든 어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즉각 그 법규에 비추어 봐 가지고 그 법규에 있는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데에도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이이 이 공안을 네. 가자하지 아니면 아니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안을 선지식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선지식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그 공안을 참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공안, 화두라 하는 것은 이론으로 풀수 없는 일종의 수수께끼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수께끼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상식, 지식 이걸 총 동원해 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이리 풀어보고 저리 풀어보고 그래 가지고 이리저리 맞춰보고해 가지고 아, 이거다. 이것이다 하고 알아맞추는 것이 바로 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끼리 모이면 수수께끼를 하는 수수께끼도 그 yes. 자못 아주 쉬운 것으로부터 재미있는 것, 그리고 깊은 뜻을 담은 그런 수수께끼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풀수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는 이론으로 풀수 없는 것인데, 유리병이 하나가 있는데, 유리병 주둥이는 좁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툭 퍼져가지고 퍼진 그러한 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오리를 새끼 때그그병 주둥이를 통해서 병 속에다 담았습니다. 새끼 때는 몸집이 작으니까 그 좁은 주둥이로 병아리를 오리 새끼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넣어가지고 매일 먹을 것을 먹이를 주었습니다. 물도 주고 이 먹이를 주어서 그 오리가 차츰차츰 자라가지고 그큰 어 병에서 예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오리를 오리도 상하지 아니하고 또그 병도 깨뜨리지 않고서 그 오리를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느냐. 이것도 공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도 이것을 두고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병도 깨지 아니하고 오리도 다치지 않게 터럭 간나도 상하지 않게 그 오리를 병 밖으로 꺼낼 수가 있을까. 그떻게하면 그걸 꺼낼 수가 있었고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참고하고 앉아서도 그것을 참고하고 차를 타고 갈 때도 그것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병을 뭐 무슨 열, 열을 높여 가지고 그 유리병이 물렁물렁이 만들어서 주둥이를 넓혀가지고 꺼낸다든지 그런 생각들은 벌써 이론을 사용한 것이에요. 이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이론을 사용한 동안에는 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론을 사용하지 말고 답 어떻게 하면 꺼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올 수가 있을까? 아, 저렇게 하면 나올 수가 있을까? 무슨 기합술로 탁뽀에뽀개서 뻐기, 얼른 꺼낸 다음에 딱 붙일 수가 없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는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론을 사용했다면 절대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론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참고를 해야 어떻게 하면 꺼낼 수가 있고. 다뭐 이렇게만 참고를 해나가야만 오늘도 그렇게 참고하고 내일도 그렇게 참고하고 모레도 그렇게 참고하고 앉아서도 그렇게 참고하고 속이 상할 때도 어 어른한테 걱정을 들어가지고 확 속이 상할 때도 딱그 생각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꺼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일체처, 일체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이렇게 참고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깜박 무엇을 보는 순간에 이 예. 공안에 대한 참고를 잊어버리고 또 무엇을 들은 순간에 깜빡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리다 하면 팍팍 돌이켜서 어째서 어떻게 꺼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돌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린 시간이 많다가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잊어버린 시간은 차츰차츰 줄어지고 이 화두를 참고하는 시간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려고 안해도 항시어떻게 하면 꺼낼 수가 있고 이렇게 제절로이 참고가 되어지게 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가 익숙해진 지은거인 것입니다. 수수께끼 이론으로 풀수 없는 수수께끼 바로 이것이 화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 무엇고 시삼마 혼질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뭐? 자동차에는 운전사가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왼쪽으로도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빨리도 가고 천천히도 가고 또 정지도 하고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건 겉에서 보기에는 차가 그렇게 한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속을 알면 차가 지멋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운전사의 조종에 의해서 차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띵이, 이 육체도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고 밥을 먹는 것, 손으로 움직여서 일하고 발로 걸어 다니는 것, 앉고 쓰고 눕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몸띵이가 지멋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몸띵이를 조종하는 운전사가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 운전사의 조종에 의해서 이 몸뚱이는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오셨지만 여러분은 발이 지멋대로 여기를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운전하고 있는 주인공이 오늘은 용화사를 용화사에 가자. 거기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 몸띵이는 차도 타고 발로 걷기도 하고 해서 여기를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아, 나 아내가 자꾸 가자고 싸서 내가 따라왔다. 그것은 아내가 그러면 나의 주인공이냐 그러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아내가 백번을 졸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 결제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아내가 별소리 해봤자 자기의 주인이 결제를 아니하면 여기는 오시지를 않고 어디 등산을 하실 수도 있고 낚시터에 가실 수도 있고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몸뚱이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태관절 그 놈이 무엇이냐 보통 그 마음이지 무엇이겠느냐 그런 정도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마음 마음 다 마음이란 말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연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것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들은 붕어로 들은 대로 그저 마음이란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 쓰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마음의 참 모습에 대해서는 본 사람이 없고 그 마음의 참 실상에 대해서는 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것은 모양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소리가었기 때문에 귀로 귀로 들을 수가 없고 형단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이제 볼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건만은 그놈이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듣고 손이나 발을 통해서 온갖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있다면 눈으로에, 눈에 보여야 하고 손으로 잡 잡을 수가 있어야 할 텐데 왜 있으면서 볼수 없고 잡을 수가 없느냐. 태관절 그놈이 어떻게 생겼으며, 무슨 모양, 무슨 빛깔을 하고 있으며 태관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밥통 속에가 있느냐, 간 속에가 있느냐, 심장 속에가 있느냐, 머리 두골 속에가 들어있느냐. 그것이 밥통 속에가 들어있다면 똥을누면 변속관으로 빠질 것이고. 어. 그런데, 창자 속에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왜, 있다면 왜볼 수가 없느냐? 그것을, 온갖 것을 그놈은 다 보고 듣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안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그저 의식주, 의식주가 인생의 전부인 줄만 알고 그저 배만 부르면 그저 아무 근심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 불법이 무엇인 줄도 알기 전에 대관절 이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대관절 이내라는게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뭐으로왔으며 또한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참선법은 인생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어 품을 품게 되어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그것을 체계화해서 그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방법을 갖다가 아. 만들어라 방법이 그것이 바로 이참선법이요 참선법의 공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공안은 선지식으로부터 받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실질은 자기 자신이 이미 그 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바쳐서 풀어야만 할그 문제를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안고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의식주 오용락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를 건들어보지도 못하고 놔둔 채 방황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바 세계 우리들인 것입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아니하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더 연마하고 더욱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우리 말세에 태어난 근기가 약한 업부 중생들도 공부가 할수 있도록 개발해 놓은 방법이 바로 이활구참선법인 것입니다. 이 무엇고, 대흔절 이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또는 이 부모 미생전 폴레 면목이 무엇인고, 이몸뚱이는 부모로부터 났는데, 이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참나는 부모가 이 나를 낳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참나는 부모, 부모로 인해서 부모가 아, 몸뚱이는 부모로부터 받아놨지만 이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참나는 부모한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부터 언제 생긴 때가 없이 존재해온 것이에요. 이 몸띵이는 늙어서 병들어 죽지만 이 몸띵이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주인공 참나는 태어난 때가 없기 때문에 또한 죽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아니오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이야.